또또 또 있어요. 신혼부부들만 타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지기, 지기야? 아, 네. 지기야, 오빠랑 한번 타볼래? VR 타고 갈래? 아, 가시죠. 아, 비 오셨어요. 아, 충성. 아, 오늘 뭐 비도 오는데 오늘 촬영 어디예요 야외는 아니겠죠? 청신호명동이에 공공임대주택 브랜드 청신호의첫 번째 홍보관요 어쩐지 오늘 아침부터 뭔가 이 푸른 계통의 옷을 입고 네. 싶더라니. 거기 그 행복주택은 맞잖아요, 그죠? 아, 어디요? 여긴가? 아, 이거. 이런 거 준비하지 말라니까 또그또 셀러브 왔다고 또 이런 것도 키도 딱 그냥 저랑 비슷하네 그냥 예잘 만들었네 아, 이거 일단 집에 가져가 도 되나 아 입구부터 청신호 뭔가 이 그린라이트의 느낌이 아주 꾸부어 누가 봐도 지금 시카서 난지 담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굉장히 아, 자연스러우셨어요 아, 네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사장님이시니까 아, 네 저희 일단은 누구십니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여기 사장님 아니고요. 아니고. 이 공간을 지키는 직이입니다. 뭐라고요? 직이직이. 직이직이. 집을 음. 지키는 직이. 아, 그러면 청신호를 지키는 직이니까 청지기는... 그냥 직이 <웃음> 아, 직기 여기 청신호는 네.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네.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호응 그렇죠. 네, 임대주택 브랜드고요. 네. 여기는 그 청년들이 올수 있는 홍보관이자 커뮤니티 공간이에요. 어우야 여기는 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확 트인 공간들이 이렇게 있네요 네 여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청신호를 홍보하는 홍보관이에요 스마트한 홍보관이라서 저희가 단순히 예전처럼 모델하우스를 하는 게 아니고 어. 영상이나 직접 해보실 수 있는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명록을 한번 써보시겠어요? 이거 뭐..뭐..뭐 뭐 쓰면 되는 거예요? 뭐 이름 쓰고 싶으시거나 사장님한테 전하고 싶은 말아하네요 하트 없나요? 네, 아? 전송하기 누르면 저렇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아, 이렇게? 네 아, 이런 식으로 네, 여기는 청신호 스토리라고 네. 공간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그래서 청신호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누가 아. 들어갈 수 있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, 그게 진짜 제일 궁금한 거죠? 제일 핵심이죠 네, 핵심 입주 자격을 누르면 오, 터치 스크린이네? 아, 어, 최첨단이네 청년에 해당하시죠? 아니, 저 대학생이요 청신호에서는 무려 만3 9 세까지 제가 청년으로 보고 있어요. 더 많은 나이를 아, 보고 있는 거죠. 청년의 범위가 굉장히 네네. 넓네요. 그리고 사회 초년생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. 네네 그렇죠. 아그까이 그러니까 기준에 해당이 되면 이제 신청할 수 있다. 신청할 수 있다. 네네. 신청하면 무조건 당첨이 되나요? 아 아니죠. 그러면 아, 제가 당첨이 됐을 것 같은데. 아. <웃음> 여기는 뭔가요? 네 여기는 청신호 제작소예요 말 그대로 이제 뭔가를 만들어 볼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. 근데 뭐 만들기에는 뭔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. 뭐 어, 뭐? 아니에요 충분히 여기 사이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.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라고요? 아. 이4 9 제곱미터에서 공간 어떻게 해볼수 있을지 이거를 한번 떼 보시겠어요? 뭐 떼요? 이 자석 자석 떼라고요? 아 그거 말고 자석 자석 아 이거 네네 이떼지는 거야? 아 그럼요. 어머나. 해서 내가 내 방을 어떻게 꾸며보고 싶은지를 이 공간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것. 이 벽이 무너져 그다음에 이제 어디 보면 되나? 여기 되게 굉장히 알차네요. 아 그럼 게. 여기 굉장히 볼게 많아요. 예. 네. 바로 뒤에 계신 이 공간을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. 여기요? 네. 여기 뭐 영화관 아니에요? 아 여기 되게 좋죠. 예. 네. 와 좋네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네. 청신호가 이제 어떤 곳인지를 보실 수 있고 네. 여기는 집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실제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숨겨진 게 있습니다 또요? 여기 네,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돌아다녀 보세요 얘 예, 예, 저예요? 아네 어, 맞아요 좀... 여기는 이제 요즘 또 인스타 스팟이 있어야 공간에 오잖아요 네. 이렇게 사진 인증을 하시기 좋은 곳이죠 아 이거 제가 이런 좋아하는 글들이가지고딱 어, 인스타 갱성으로 그, 사진만 한 네, 찍어주세요 맞아. 뭐 보통 어떤 포즈를 많이 하나요? 아 여기서요? 네. 아, 뭐 인스타 딱그 느낌 나는 그런 거그 다음에 이제 다, 다 봤나요? 아, 마지막. 정말 숨겨진 히든 카드가 있죠. 또또 있어요. 아, 그럼요. 예, 예. 어떤 겁니까? VR 혹시 타 보셨어요? 아 Virtual Reality. 아. 근데 지금 보니까 2인용인데 신혼부부들만 타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근데 혼자 타면 좀 그러니까. 아, 좀 내키진 않는데. 아, 네. 저랑 신혼부부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. 아, 내키지 않지만. 네. 이름이 뭐죠? 저 지기요. 지기? 지기야. 오. 오. 아. 누가 집을 보러 가는데 이렇게 <웃음> 하늘에서 떨어지니? 아 오! 이야, 진짜 진짜 실감난다. 오, 갑작이야. 한7평 정도. 네, 제일 작은. 와, 이 끝? 끝이야. 에 끝. 어. 와. 야, 잘 만들었다. 벨트 잘 빼시고 내려오시면 돼. 네, 여기는 카페 아랫집이라고청수도 네. 명동의 또 자랑이에요. 저 이거 또 커피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예, 결제는 누가 해요? 아 결제는 네. 기아님께서 저요? 네 <웃음> 카드 안가오셨어요 어, 여기 들은 거 없는데? <웃음> 선생님 법카 있어요? 자 이제 여기가 아랫집에서 위집으로와 같은 공간이에요? 위아래가? 네 여기는 또 다른 분위기의 윗집 공간입니다 아 여기는 뭐 쉽게 생각해서 북카페 네 이죠.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이렇게 북카페로 이용하시다가 네. 청년단체나 주거 관련 단체들이 대관을 많이 하세요 이 홈페이지에서 이 전체 공간 대관을 예약하실 수 있어요 대관료는 받겠네요? 당연히 아, 안 받습니다 대관료도 공짜예요? 어, 네, 청년단체들과 주거 관련 단체들이면 저희가 무료로 대관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특징은 그 책을 읽은 방문객들이 여기다가 책을 읽은 후에 이 책을 추천하는 문구를 써요 아...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이제 좀 흔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사인해주고 가는 그런 아 thing? 사인은 안자 이제 지금 다본 거죠? 아, 아직 남았습니다 또 남았어 아 그럼요 이청신호명동에서 네. 하고 있는 활발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청신호에서 커버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주거, 법률, 금융, 뭐 그다음에 이런 문화 영역이 굉장히 넓네요 진짜 스펙트럼이 네. 크게는 이제 주거 관련 안에서 주거 관련 법률, 주거 안에서도 라이프스타일 이런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어. 자기만의 방 같은 경우는 주거 의제 프로그램이었어요. 음. 조금 더 심도 있는 주거에 관한 논의들을 이루어졌었고 이 책장업 책모임은 주제별로 진행이 됐는데 이건 환경이라는 주제로 책을 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아 요즘 또 SNS 시대인데 SNS는 아, 거 없어요. 그럼요.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우를 하시면. 또홈페에대에서 보지 못한 다양한 이벤트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청신호 TV 구독과 좋아요. 네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어떠셨어요? 제 이름이 기환이잖아요. 네네. 왜 기환이냐면 기가 막히고 환타스틱하다해서 아. 기환이거든요. 아 이곳의 느낌은 딱 그겁니다. 아 정말 기가 막히고 오. 환타스틱하다. 아 이렇게 깔끔하죠. 그 어떤 곳이 가장 기가 막히셨는지? 이건 약간 그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. 짜장 좋아하니, 짬뽕 좋아하니, 요런 느낌인데, 굳이 그중에서 꼽자면 아까 그 쇼룸이랑 VR. 왜냐? 그니까 청신호 그 주택을 실제로 이제 가면 좋겠으나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럴 때 요걸로 이제 가상으로 딱 이렇게 음. 보니까 어, 미리 그냥 뭔가 이제 체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오늘 청신호 명동 불러 봤습니다. 주거 꿀팁도 얻으실 수 있고요. 문화도 체험하고 뭐 법률 정보, 금융 정보 정말 모두 A부터 Z까지 그냥 한 바가지 체험할 수 있는 거 바로 어디다 거기가? 청신호 명동. 네. 지금까지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잡고 싶은 남자. 듣보잡 김기현이었고요. 지기였습니다. <웃음>